자, 들어갑니다. 아, 근 우리 셋이로 v r 체하면 재밌을 것 같다. VR챗? 나 근데 VR이 없어가지고, 뭐... VR이 할수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또뭐 뭘... 우리 게 들어가가지고, 막 화본역 막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막깽판 치는 것같 개꿀잼인 것 같은데. 야, 여기 가자. 다음! 정말. 완료! 플레이! 시공해 뭐 폭풍! 나 보내줘! 오케이. 시공해 지방의... 으아아아아아아악!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오! 아, 뭐야. 야, 씨발, 저, 목이 늘어나. 마인, 크인캡타 저기, 진짜, 잠깐만. 마인캡타, 마인캡타, 매맵야 응, 실험실. 공식만 나왔어, 하나. 뭐야? 어, 왜안 열려? 아, 됐다, 됐다, 됐다. 어, 열린다, 열린다. 저거는 이제 저거를 빼면 되는 것 같죠? 저걸 뺀다, 여기로 옮기자. 아, 여기로 옮기는 거야. 오! 아, 이러면 열려야지. 열려야지, 열려야지. 아, 이렇게. 야, 분위기 좋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기면 열리는, 당기, 당겨서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겨.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제 열려요. 참깨하면 열려줘요. 그치. 뭐야, 뭐아 뭐야. 오, 이게 뭐지? 뭐야, 이거. 오, 뭐야. 아, 예, 예, 예. 어.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대기 타다가, 날라날라날라 날라. 그치, 그치, 잡아, 잡아. 아하,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야, 나, 나 해볼래. 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준비, 준비. 따. 어? 아, 이거, 이거 끝해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끝해야 돼. 이렇게 뭔가 조그만한, 오히려 이거 끝해야 멀리 날라가. 끝이 치이치이치이치이치 이렇게 끝해야 멀리 날라가. 그리고 아, 있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거 여기, 여기, 여거 여기, 여기, 여기, 여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기이기어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기 여기, 여기, 여기, 여거여 거. 여 어, 어 잠깐만 다소 와 ㅅ 발와 이거 조절을 적당히 해야되네 맞나 이거? 저 안에 있는거는 있는 어떻게 하세요? 저 안에 있는거? 저 안에 있는거 내가 다소 그거 그, 가져와봐 아이버튼 어, 어, 눌러야되나? 버튼 어, 눌렀어 다소걸 왜 피해? 아, 뭐야? 아, 야 몰라 아. 몰라! 지붕타기라도 해야겠다 씨 <웃음> 지붕타기 난 아, 피자를 먹으면 감성해야겠습니다 <웃음> 뭐해? 뭐야? 나 지금 나 아, 진짜 아니, 너 고개 떠. 나 지금 나 지금 천장 타고 있거든. 퀴사야 아, 퀴사야. <웃음> 오케이. 고문 고문 다시. 오케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내가 다시 다시 다시 이거 자석. 나 왔어 나 가져왔어 가져왔어 오비친. 여기다 꽂아. 그리고 하나 도 하나 도 하나 도 있어야지. 자석 내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조개 문제거든. 저거를 자석으로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아닌가? 방금. 방탄 유리로 막아주면서 방탄 유리. 방탄 유리. 유리. 야, 설마 이거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유리 깨야 돼. 야, 너도 올라가, 올라가또 올라가, 맑다. 올라가, 올라가. 야, 유리 깨버려, 이거. 유리 못 깨, 이거 자석으로. 이거, 이거 소화기가 아니야. 지금부터 소화기가 깨는, 유리를 깨는 건데.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거 재밌다, 되게. 오, 야, 이거 그냥 날아갈 수 있네, 잘하면은. 나나나나 이거를... 나, 나, 나, 나한테 저 나한테 끌어봐봐 야 내가 저 위로 올라가 볼래 한번나 한번 어. 올라가 보고 싶어 나한테 한번 와주면 안 되냐 쿠스야 나 아, 여기 있거든 쿠스 쿠스 이오나 저기로 또나 내가 내가 내가 여기 이렇게 아잇 잠깐만 야나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이이 나도 나도 내려줘봐 아좀 내려 좀 내려 내려봐 내린 다음에 내가 탄 다음에 올려봐 잘거 사람 그거 자석 제가 뗀 다음에 오케이 올려 올려 올려 탔어 탔어 올려 아이 겁나 이상해 잠깐만 살려줘 오케이 아, 이거 해줄게. 뭐야 어, 올라 올 아, 당겨 오, 당겨 네 번에 오오 열렸어 아 열리는 거야 이러면은 위, 위, 위, 위 구멍 이 열려 열리 열리나 아열 열리 잠깐만 안 보나 잠깐예위위 열렸다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끝 오케이 오케이 자동 자동 네가 올라와서 꺼내 와. 가자. 오, 아 저렇게? 아 저런 거구나. 나왜저 위에 탈 생각을 했지? 나는 <웃음> 왜저 위에를 쳐 타고 있었지? 가자, 가자. 이렇게 타야 굳이 그렇게 하반기 잉 돌아가지고 돌려야 돼? <웃음> 오른쪽 야, 오른쪽은 그 막혔어 가지고 못 돌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내말안 하나 있어? 응. 어? 자 미래로가 재밌어, 아니면 코노스가 재밌 차야야야오어오오오 <웃음> <너> <웃음> <너왜 저래. 웃음> 어봐, <마늘만> 막키 <퀴스라> 허공을 잡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초인 맞는 거 같아 얘네들. 얘네 초인 맞아 이거. 이거 안 잡고 열어, 안 잡고 열어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그냥 팔로요 밀어. 팔로 밀어. 어봐 왜안 돼? 이런 이거 밀는데? 나만 안 된다? 어봐 <웃음> 뭐, 이거. 저, 저 다음에 지집고 같은 레이저가 있는데? 뭐지? 아, 내 고장. 아, 얘네 움직임이 있어. 이거 움직임이 있어. 나들면 아플리 마켓 플라이 오케이 잠깐 잠깐만 시발 실수로 천장 잡았네? 아 시발 <웃음> 이거 천장 안 잡으면서 어,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어, 그냥 각도는 일단 저게 맞는 것 같아 에이! 이대로 가자 각도 가 맞는 것 같아 아야 아, 너무 아깝네 오 피나 피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미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근데 이거 어떻게, 맞다, 맞다, 맞다.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야 근데 이거 뭐 스위치 같은 게 여기 안에 풀지 않을까? 어, 잠깐만, 있네. 나 잡았는데, 이 미친. 풀려있잖아. 잡았는데, 이 미친. 아, 려있네잠깐 막혀있잖아, 이 망할 놈들아! 막혀있. 막혀 막있다고 어, 막혀있어, 여기. 아, 큐다 막혀있어. 막혀있다고? 어, 막혀있어, 봐봐. 아, 큐스. 오. 메이드로 아, 압도 맞추세요. 정확히 있다. 잠깐, 오케이, 잠깐. 안 나왔어! 아, 몰라 큐스가 갔다! 오, 나이스! 몰랐어, 몰랐어. 아, 야! 버튼 눌러. 됐다. 어, 어, 이랬다. 이랬다. 뭐 모든 거다 됐어. 와 봐. 몰라. 다시 맞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야, 갇가가 오케이. 야, 너무 뭐, 너무 높다. 씨발. 어, 갇히가겠다. 다여 이렇게 튕기는 거오노 와 나이스, 이克斯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 이제 저기 가야 돼. 오, 이분 가라? 아 어, 잠깐만, 나왜 그냥 일자로 미 올라가는데? <웃음> 나왜 일자로 올라가? 아니 무게 조절 때문에 나안 가는 거 이게 바로 양과 음의 음의 조합, 의색이다 저번에 음과 양했던 거 생각나네, 씨. 어시야. <웃음> 나 저번에 응가행했던거 생각나 는한테발 나왜 여기... 아, <웃음> 여기 있냐? <웃음> 아 씨발